하이 hi, H.I. 반갑습니다 네, 오늘 취중잔담을 찍으려다가 좀 피곤해가지고 안 찍었어요 왜냐면 취중잔담을 찍을 때도 은근 세팅이 필요합니다 아주 약간의 조명과 카메라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거 핀마이크도 차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아 오늘 좀그렇게가 싫은 거예요 근데 사실 취중잔담은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? <웃음> 무거운 콘텐츠가 아닌데 그냥 솔직하게 제 생각 이야기하는 그런 건데 내가 굳이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나 해가지고 혼자 책상 위에서 맥주를 까다가 그래 이게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네 오늘의 오늘의 메뉴 네 하이트 역시 하이트죠 저는 뭐 아무리 좋은 맥주가 나와도 하이트 하이트고 아뭐 최고죠 네 오징어 쇼다리 정말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어쨌든 한잔 하시고 짠. 근데 이제 사운드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어, 녹음기만 조금 세팅을 했고요 어, 그냥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, 또 생각이 많고 저는 뭐 언제나 생각이 많기 때문에 일기를 좀 쓰고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? <웃음> 4월 22일 뭐 고민 있어? 해야 할게 많다 보니 부담감이 있다 당장 하지 않더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벌써 피로감이 몰려온다 언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정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럼 정하자 라고 하고 해야 될 일들을 썼어요. 음, 여러 가지가 있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5월부터 채널 리뉴얼 들어가기, 그다음에 뭐 운동하기,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기, 나는 개 멋지다는 거 잊지 않기. 네뭐 이거 말고 또몇 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썼어요. 어 채널을 조금 리뉴얼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리뉴얼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. 음 지금까지 제가 이 채널을 잘뭐 키워오고 컨텐츠도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제 채널에 대한 그 뚜렷한 정체성이 없다고나 할까요? 그러니까... 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채널을 시작했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쭉 그냥 어떻게 어떻게 잘 그냥 운좋게 이어져 온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나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한다면 제 채널에 진짜 뚜렷한 정체성이 생기고 뭔가 더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왜냐면 제 채널이, 뭐, 자기 개발? 아니면 뭐, 동기부여? 뭐, 도전?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, 저도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자기개발에 대한 것만 찍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그냥 마냥 브이로그 채널도 아니고 뭐 운동을 취미를 하고 있지만 운동 유튜버도 아니고 참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 그것들 중에서 공통되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네, 생각을 안 해서 모르는 거지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고 하나의 키워드를 정해서 그걸 중심으로 좀어 한번 박차를 가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음. 근데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또 생각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또 간간히 얘기도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유튜브 이 맛에 하죠 여러분들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맛에 네. 사실 최근에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그때 좀 영상을 만드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못한것 같아요 답글도 잘못 따라 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여러분들과 소통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네. 더잘 하겠습니다 <웃음> 그리고 오늘 정말 오랜만에 헬스장을 갔어요 나태해졌었죠 네. 바디 프로필 찍고 운동이 조금 지긋지긋해져 가지고 어 운동을 좀 오랫동안 안 했는데 결국 꾸준히 운동을 안 하니까 몸이 또이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. 아니 이건 자연을 넘어섰어. 음. 비정상. 하여튼 뭐. 하여튼 좋지 않아요. 그 하...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만 운동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. 아까 오랜만에 정말 몇달 만에 헬스장을 갔는데 야, 그 에너지 얼마 전 같은 시간에 저는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 에너지 그 기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극이 되고 하, 내일 아침에도 운동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,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긴 해요 실제로 피곤한 것도 있지만 사실 운동을 많이 안 해서 체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런 에너지틱한 모습을 제가 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, 제 채널의 키워드 중 하나가 또 열정 아니겠습니까 열정 열정 네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또 다시 일어서 보려고 합니다 어,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많을 때마다 항상 기록을 해요 글로 쓰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, 하다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게 적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제가 항상 뭐 생각을 하는 거지만 결론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자 뭔가 아이러니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 충분히 생각했으면 하는 게 답이다 네, 이런 결론을 항상 었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 맥주 한잔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하소연을 한것 같기도 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모쪼록 우리 같이 힘냅시다 뭐 세상에 안 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. 항상 저도 고민은 많지만 그래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행동하는 거 그걸 목표로 또 내일 하루를 열심히 살아봐야겠네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한잔하면서 이겨냅시다 그러면 좀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! 일정! 일정! 일정!